아, 아니, 씨. 형, 지뢰발전소 어차피 뭐, 형 찍고 오는 거 아니야? 어, 찍고 와야지. 사무실 들어가기. 뭐지? 배터리가 빠져있는데? 아, 이따 위에. 아, 이 아까 당했나 보다. 살고 어, 떨을게. 뭐, 형이요? 아니야, 아니야. 메스톤만티나 아니야. 아더야, 아더. 내쪽 있는데 열수 있어 사람 있다고? 음 잡자 너는 어, 어차피 어차 잡고 와야 돼 올라가줘 한명매스톤이었어저 어, 보인다 저기 지금 정확히 SE 여기. 보이지 아 확인하겠다 더 쓰나요? 혹시? 아니, 만지 아니, 그냥, 쟤네 아, 우리 복근면 아, 아이고. 어차피 쟤네 잡아야 된다니까? 들켜, 이거. 오면 잡아야 돼. 괜찮게. 뛴다, 계속. 들켜, 한다. 120방역? 얘네 들어올 것 같아서 얘. 한소리 아, 쓰라썩데왜 이렇게 좋아? 다 아더 소리. s w 방 왔다. 어, 저기 왔어? 응, 왔어, 왔어, 왔어. 약갠데일 왔어. 이따 1층. 일단 이거 한번 풀자 풀숏 1층에 있어 1층에 있어 아, AR55 한놈두 명이야 두명 우와 불독 존나 아파 일단 빠질게 아, 야키새끼 안 꺼지냐 밖에 리 괜찮이 리 온다 온다 가자 시험 보는 줘나인데 이거. 내쪽에 있 내쪽에 어 하나 지고지게 직장. 하나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해나나피어나 피해, 나 피해, 나피어나피어나 피해, 나 피해, 나 피해, 나피죽 피해, 나피피나피나피스나피층 좀. 피나피나나 그기로 게피어 1층 층 먹었다 다개아시핫 오! 칼로 oh, nice. 컷, 칼로 컷. 오호. 오, 빡사네 송기. 온다. 야, <웃음> 기장파. 아, 응. 와, 너무 잘 박아, 쟤. 에스프, 에스프, 한 명. 씨발. 에스프, 송기나 너무 아파, 지금. 빠질게. 계속 비비가. 천천히, 천천히, 천천 조심.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다시 일해볼게 와 에서 지금 피안고 있어 된다 아만티거 잘하네 아 시발 존나 아파 잘한다 잘한다 한번더피야 쓰나로 맞춰볼게천천이천천이나일 나나나나 출발 다다 에스파로 지금 에스반인볼 벌에 한대 맞췄고 나이스 아우. 근처 있어 근처에 한놈 있어 어와나 죽을뻔 죽을뻔 나피쳐가고 있을게 키워줘 반2 총. 일단 좀빼어야겠다 응. 내가 뺏어 갈게. 알지 아, 어차피 원점 필이라 이제 정신 못 됐어? 뭐, 만티 였구나만티속이야왜 어, 에스프 소리였는데? 제가 가져간 거 아니야? 아 에스프 소리였구나 분명히. 아... 졸아있들어 ㅅㅂ 터질 맞출게 어? 터지는 소리 점프다 점프 아니야? 점프다 아니야? 아아 알아 그냥 퍼즐 그냥 맞추고 있을게 나 씨발 나 죽었다 컴온 베이비 방향 어느 쪽이었어? 나 2층에서 죽었지 2층 올라와서 죽였어 비집뻔 와 존나 잘했어 미친놈 오호호 들어와 빡기야 새끼야 총을 잘 쏘구만 그 사이에 내가 마신을 차먹으셨네 가방이랑. 어우 박사 진짜. 내 가방 그대로 쳐 드시고 오셨구나 이분이. <웃음> 아 존나 박사네 진짜로 와. 융신컷 <웃음> <웃음> 다시 봤다고요? 나를? 내가 얼마나 융신짓만 했으면 다시봤대 <웃음> 미안해요 제가 못알합니다 게임을 못해서 최근에 이 정도면 트로 아닌데